투자라는 거는 지금 당장 가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 가치가 바뀌는 것에 아무런 그 예고가 없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이 암시할 수 있는 복선들이 나와요 떡밥이라고 하죠 투자라는 것은 100%가 없습니다 이 떡밥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감안했을 때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투자를 진행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두 가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용기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떡밥들과 복선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하락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큰돈안들이고할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다는 라게 주목할 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작은 자본으로 할수 있는 이 떡밥 이미 답안이 나왔어요. 어저께 또 대대적으로 발표했죠. 세부 사안들은 안 나왔지만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원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나왔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안 하고 노후도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유는 뭐냐? 일기 신도시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들 이미 더 오래된 아파트들이 서울에 거저하게 있는데 왜 일기 신도시만 밀어주냐 이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떡밥이 아니야 왜? 진행이 안될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노후도시로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서 진행이 가능해진 도시들이 많아졌어 근데 이 노후계획도시라는 거에서 노후만 여러분 집중할 게 아니라 계획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계획이라는 말은 결국 택지개발 했던데 네. 서울에도 택지 개발했던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 네. 목동 상계. 네. 상계 그리고 최후 지금 마곡 이런 데가 택지 개발한 겁니다. 노계획도시라는게 택지 개발지구를 보고 얘기해요. 자, 분당이 개발되면 일기수출특별하면 제일 배 아픈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목동하고 상계거든요.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진행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자, 이제 목동재건축하거나 상계재건축할 때테러다임이또 바뀔 거예요. 한 단지 한 단지 가는 것보다 특별법을 활용하는 게더 좋아질 거예요. 종상향 그리고 각종 지원,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신속통합처럼 빠른 절차 간소화. 이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떡밥을 보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근데 누가 뭐래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뭐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이번 정권이 들어설 때 작년에 5월이잖아요. 그때 대권에서 가장 대대적으로 발표한 게 뭐예요? 일개신도시를 재건축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한다는 라거 아니에요. 그쵸? 노후계획도시라는 거는 결국에 말을 바꾼 것뿐이지 일기 신도시를 위해서 탄생한 특별법이고 들러리로 목동과 상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특별법이 나와서 진행을 해도 특혜를 줘도 어지간하지 않으면 목동과 상계는 특별법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는 무조건 특별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동, 상계는 80년대나 그 앞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얘는 거의 이제 그이후에요 90년 기점으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다? 지구 단위가 틀려, 계획이. 용적률이 다릅니다. 용적률이 달라요. 지금 일개 신도시를 보면요. 최초에 시작된 단지들은 그나마 1대1 재건축이든 일반 분양 최소한 좁혀서 뭐 추가 분담금 계산해서 할수 있는 단지들이 있긴 있어. 근데 거의 대다수가요.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할수 없어요 현재 법안으로는 네. 현재 그 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떡밥인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저 떡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생각까지 다안 하셨을 거예요 저거 생각하면 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분당 아파트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 찾아보세요 분양 아파트 좋은 거 찾는 거 쉽지 근데 들어가는 돈은 서울의 아파트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비싸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맹점이죠 자 어쨌든 싸게 투자하는 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미 답안은 나와있어 여러분들이 전략만 찾고 용기를 가지고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거 떡밥 회수하는 기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투자했다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에만 들어가면 바로 내년 내후년 분위기 바뀌면서 차이 크게 볼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럼 그 중에서 이 특별법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는 어딜까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치 분당이에요. 자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분당하면은 재건축이었어요. 분당은 뭐였죠 원래 리모델링이었어요. 수직 증축한다, 수평 증축한다. 그래서 몇몇 단지들 뭐 돌리고 여기저기 다 넣어보고 그랬죠. 근데 딱 리모델링 가치 정도까지밖에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근데 재건축이 막상 특별법이 나오고 여기저기 심이 넣고 정확한 용적률 나오고 지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으로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가 한번 바뀌잖아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 어요 자, 과거에 우리 재건축,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야. 재건축이 강남에 처음 들어갈 그 타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오래된 아파트가 쌌어요, 비쌌어요? 쌌어요. 쌌어. 근데 재건축 개념이 들어가면서 비싸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 하면은 연탄 뗐다고. 그렇죠 연탄 뗐어요. 연탄 때는 아파트니까 쌌다고요 네. 이게 가스보일러로 패러다 바뀌면서 완전히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었 근데 재건축 개념 들어오면서 완전 바뀐 거라니까 연탄 피우는 아파트가 가스보다 더 비싸졌다고 네. 그렇게 가치가 바뀌니까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리고 대표적인 최근 그런 아파트가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엄청 쌌어요.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 얼마나 해요? 20억대예요. 20몇이야. 거기가. 가치가 변하는 거. 재건축 프레임이 없었다가 생기는 지역이라고 이미 답이 나왔다고요. 어떻게든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탑승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런 가치급 등 부동산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보면 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노후계획도시예요.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자 서울에 있는 택지 개발 지는 다 30년 차가 넘어갔어요 자왜 20년이라는 소리를 집어넣었을까요 이거도 주인공은 주인공은 노후 계획도시가 아니야 1기 신도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기 신도시 토찰적으로 보면은 다 20년에서 30년이고 30년 차가 넘어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기 신도시 표를 얻으려고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결국, 일기신도신 재건축으로 갑니다. 바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거는. 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전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설명드리니까는, 뭐, 얘기 드리지만, 핵심만 얘기 드리면, 이게 왜 진행될 수밖에 없냐면, 자, 이런 특별국에 지정이 되면은,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야? 재개발에도 항상 문제고, 재건축에도 항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 중에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버팅인다고 근데 이런 지원이 들어가고 금융비용이 줄어들면 동의를 얻기 쉬워요 지금 안전진단도 완화됐어요 구조 안정성 퍼센테이지를 30% 넣고 그리고 이 조건부 재건축 에, 그거 등급을 ab 등급으로 올리고 나머지 1 12, 0이 2등급만 되면 즉시 재건축이야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바꿨어요 이미 목동 상계한테는 밥을 하나 준 거지 근데 여기서 일기 신도시는 더 주는 거야 왜? 얘네는 걔네들보다 연차가 안 됐어요 그러면 완화해 주지 않으면 얘네가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해 뭐해 개 어렵지 근데 요거를 완화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공공성을 확보하면 면제한대. 아니, 안전진단도 안 하고 재건축 해준다니까. 네? 주변에 뭐 시설이나 이런 거 넣는 거를 뭐 기부채납이죠, 결국에. 기부채납하면서 들어가면 안전진단 안 하고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연차만 채우면. 네? 두 번째는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에요. 자 이거는 기존의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종상향 안 해줘요 재개발은 종상향을 잘 해줘 재건축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용적률 상향하고 용도 변경해준대 대놓고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예. 지금 얘네가 공략한 그 분량을 만들어야 돼 지금 1기 신도시가 28만 호입니다 28만 호예요총 근데 여기서 10만 호를 더 뽑겠대 리모델링으로 이러면 10만 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보아요 재건축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할까요 얘네들이 총 맞았어요? 안하지 자 이거 그냥 사이드로 들어간 거예요 왜? 리모델링이 거의 막바지까지 간 단지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인허가를 통합심의로 한대요 그러면 속도 빨라 지원 이거저거 다 해줘 예. 그리고 용적률 올려준대 결국 추가 분당금 낮아지고 속도 빨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자 지금 일기 신도시들을 보면요 이거 대놓고 이거는 분당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분당이 지금 가구 수가 10만 가구예요 예, 네. 제일 많아 나머지는 다 7만 딸이 4만 딸이에요 예, 네. 자 제껴두고 제껴두고 제껴두고 요렇게겠죠 근데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에 대한 호재 그리고 기반의 인프라 압도적입니다 비비지도 못해요 여기에요 여기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선거하면 할수록 선거할 때마다 일기 신도시 얘기 나올 거예요 재건축 무조건 자, 대선 전이에요 이게 2월부터 5월까지 대선 전에 나왔던 거예요 다 이게 일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입니다 빨간 애들만 얘기했나요? 파란 애들도 같이 얘기했어요 다 이게 표밭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 단지 분당 아파트 단지 다 한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매매가만 하락하면 너무 좋겠지만 전세가가 더 빠졌어요 너무 빠졌어 전세가가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전세가가 굉장히 이제 급락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상은 뭐라고 했죠? 전세가 회복이라고 했어요 금리가 안정되고 조금이라도 꺾이잖아요 전세 미친듯이 오를 겁니다 일정 수준까지 가는데 쉬, 숨도 안 쉬고 갈 거예요 예. 네. 올해 벌어질 일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전세가 아무리 올라가면 뭐예요? 지금 매매가가 높아서 전세가가 왜안 되는데 예. 네. 자 그래서 지금은 투자금이 높아요. 아파트는 지금 투자의 전공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본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분당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썩상투자전략. 예. 오래된 상가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거예요. 자, 썩상이 오래된 상가예요. 썩은 상가. 예. 자, 근데 상가는 원래 뭘로 평가하죠? 그쵸? 그렇죠? 월세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근데 오래된 상가일수록 월세가 낮죠. 심지어 비어있는 케이스도 많아요. 여러분들 친구네 단지나 뭐 할머니 단지나. 뭐 가보면 오래된 단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상가 가면 은 1층만 장사하고 1층도 등선무덤이고 지하나 3층 계단도 안 올라가 봤을 거야 아마. 영업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때? 감평가보다도 싸요. 감정평가보다 싸다고. 왜? 안 팔리니까. 예. 자 그래서 낙후되어서 월세가 낮고 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가 딱 그래요. 저렴해요. 쌉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떡밥이 이미 다 나왔고 다반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 분당이나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개념이 반영이 됐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고 내 돈을 지금 적게 들리는 방법이 뭘까? 재건축 가치가 반영됐을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저는 상가를 종목하는 거예요 왜? 강남에서 벌써 그랬거든요 우린 역사에서 미래를 배우잖아요 강남이 그랬거든 자 여기까지는 일반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또 이거 보고 와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어렵게 왔는데 강의왜 올라왔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진동 무릎으로 해주세요